자 반갑습니다 각도의 힘들 어, 2022년 고2 3월 어, 13번에서 15번 해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보기의 가 나에 들어갈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읗은당 다양한 음운 변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표준 발음법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그래서 히읗의 음운 변동에는 히읗이 다른 음문으로 바뀌는 교체 그리고 히읗이 다른 음문과 합쳐져 새로운 음문이 되는 축약 그리고 히읗이 없어져 발음되지 않는 탈락이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번 교체, 2번 축약, 3번 탈락이 있네요. 자 그래서 가령 노치는 가령이니까 예겠죠. 노치는 히읗이 디귿으로 바뀌어 발음됨으로교체 예에 해당한다. 해가지고 지금 교체는 나와 있는데 이제 축약 탈락을 축약이랑 탈락을 구해야겠죠 자 그러면 일단 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정리를 해 보면 지금 아 어, 히읗 히읗이어 음운 변동 음운 변동에는 어 1번 교체 2번 어 축약 그리고 3번 탈락이 있네요 자 교체 라는 것은 x a y 일대에 어, x a 가 이제 p 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축약 같은 경우는 x a b y 가 어, x c y 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a b 가 c 로 변해야 되죠 두 개가 만나야 됩니다 자 그리고 탈락 같은 경우는 x a y 가 이제 x Y가 돼버리면 탈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꼴을 잘 정리해 두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추격이 음, 되려면 두 개가 와야 되고, 어그두 개가 만나서 서로 다른 게 돼야 되는데, 지금 1번 같은 경우에 보세요. 조코 있죠? 조코. 어, 조코가 히에이랑기이랑 만나서 뭐가 됐습니까? 키이 됐습니다. 맞죠? 그리고 다 보세요. 다 다가. ㅎ이랑 아무것도 안 만났죠 그리고 없어졌습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이건 축약 이거는 단락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네요 자 그러면 2번 이번, 2번에 싼내는 뭔지 한번 살펴봅시다 싼내 같은 경우에 음, ㅎ이랑 은이 만났는데 ㅎ이 뭐가 됐습니까 히읗이 니은이 됐어요. 맞죠? 자 그러니까는 A만 바뀌었다.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교체겠습니다. 교체 자 3번 봅시다. 넣는, 넣는도 마찬가지로 희읗이랑 니은이 만나서 어, 니은이 돼버렸으니까 교체에 해당하고 자 그리고 다 같은 경우에는 아까 탈락이라 했었죠? 어, 4번 싼내도 아까 설명을 했고 5번 어, 쇼핑 쇼핑도 비읍이랑 히읗이랑 만나서 뭐가 됐습니까? 비읍이 됐죠. 그러면 어, 서로 다른 게 만나서 어, 전혀 닮지 않는 어떤 것이 되었으니까 이것도 축약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축약 그리고 달치, 달치 보세요. 달치 이거는 히읗이랑 뭐가 달 다... 만났습니까? 지읒이 만나서 치읒이 됐습니다. 이것도 출격이죠 그래서 두 개가 만나서 서로 다른 거, 서로 다른 걸로 어 시, 공통점이 없는 걸로 바뀌었다. 그러면 출격이라고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했죠. 자, 그 다음에 14번 한번 보겠습니다. 14번. 선생님의 과제 선생님이 제시한 과제를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되어 있네요 아는 것은. 자 니가 어 오늘 말한 책이 여기 있어 해 가지고 이렇게 큰 따옴표가 있고 라고 라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어 이렇게 돼 있었는데 따옴표가 사라지고 내가 로 바뀌었고 어제 오늘 이것도 바뀌었고 그 다음에 거기 그리고 있다고 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바뀌었음을 알수 있죠. 그래서 기역은 어, 친구의 말을 그대로 전한 직접 인용, 직접 인용이고, 이은는 어, 친구의 말을 인용하는 화자의 관점으로 바꿔 표현한 간접 인용이다 해서 여기 이 부분에 어, 직접 인용 그리고 간접 인용을 표시해야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인칭 되면서 시간 표현, 지시 표현, 나 어제 거기로 바뀌었다. 이 부분이 핵심이죠 그리고 종결어미가 어 에서 다루 그리고 직접 인용조사 라고가 간접인용조사 고로 바뀌었다 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나가 뭘로 바뀌었습니까 형이 어제 전화로 나가 나는 내일 어, 이곳에 어서 볼 시험 때문에 걱정이 많아 라고 했다 여기 보면 어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형이죠 형 내일은 오늘 해당합니다 맞죠 어제 전화를 했으니까 자 그리고 이곳 이곳은 외국이겠죠 외국 그리고 어 많다 자 그래서 나는 앞서 언급한 형을 다시 가리킴으로 인칭 대명사 자기로 바르게 바꿨군 맞습니다 맞죠 나가 곧자기입니다형 형이니까, 그리고 2번, 내일은 인용을 하는 화자가 말한 시점을 기준으로 할때 오늘이 아닌 어제로 바뀌어야겠군. 화자가 말한 시점을 기준으로 할때 오늘이 아닌 어제로 바뀌는 게 아니죠. 어제 말했으니까 내일로 어, 오늘로 바뀌는 게 맞잖아. 맞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겠네요. 자, 이곳은 인용을 하는... 어, 화자의 관점에서 형이 있는 곳을 가리킴으로 그곳으로 바르게 바뀌었군. 자, 이곳, 그곳, 저곳의 차이점을 또 알아야겠죠. 자, 사람이 이렇게 두 사람이 있습니다. A, 이 친구는 A이고, 이 친구는 B인데, A 기준에서 이곳은 여기를 말하는 거야. 근데, A 어, 친구 입장에서 그곳은 B를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 그곳 이곳 그리고 저곳은 뭐냐면 A, B가 아닌 서로 다른 곳 여기 여기가 저곳이 되겠죠 저곳 그래서 이그 저의 어 방법을 잘 아셔야 될 겁니다 지칭 대상을 그래서 어 그곳으로 형이 있는 곳이니까 그곳으로 바르게 바뀌었다라고 할수 있겠죠. 직접 인용에 쓰인 종결음이 아를 간접 인용에서 종결음이 다로 바꿔적었군 그래서 많아 이거는 형의 어조를 그대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많다라고 말했다라고 한 것은 이제 이제 어 중화가 된 거죠. 중화 형의 말을 그대로 전하는 게 아니고. 아주 평범한 평소음으로 바꿔서 제시를 한 겁니다. 자 라고는 직접인용에 쓰인 조사입니다. 맞죠? 그래서 간접인용에 쓰이는 고로 바꾸는 게 맞죠? 왜냐하면 여기 간접인용의 조사 고가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간접인용 직접인용 어, 굉장히 헷갈릴 수 있다. 맞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자 직접인용 직접 인용에는 말을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뭐 어투를 그대로 정하기 때문에 야이 새끼야 이렇게 할수 있죠. 또 공부 안에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간접 인용으로 고치면은. 말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나에게, 오 어, 오. 어. 나에게 공부 안 하냐고 물었다.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가, 나가 되고, 공부 안 해. 라는 이 반말투가 그냥 안 하냐고 아주 평소, 그, 평범한 문장으로 되어버렸죠. 그리고 의문문이니까 야고가 됩니다. 그래서, 어, 간접인용 할 때, 이 문장의 형식에 따라서, 문장 종결에 따라서, 어, 떻게 바뀌냐면, 마, 자, 평소문일 때는, 라고, 아, 다고, 다고, 다고 그리고 청유문일 때는 자고 명령문일 때는 라고 그리고 이문문일 때는 야고 그리고 약속의 말일 때는 마고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여러분이 알아두셔야겠죠 그래서 평서그 다음에 청유 그 다음에 어, 명령 그리고 이 문, 그 약속의 말. 자, 그리고 나서 15번 한번 보겠습니다. 어, 부정 표현, 뭐, 지안타. 지안타를 줄여서 잔타로 주, 적을 수 있는데, 시답다에 지안타 붙어서 시답잔타로 줄어든 것이 그 예이다. 그런데 잔타의 특성, 특정한 상황에서 부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닌 사실 을 확인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부정을 표현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만 판단하면 되겠잖아 맞죠 그래서 지나친 장난은 달갑지 않아 줘 달갑지 않다 달갑다가 아니라는 거지 부정이지 그렇기 때문에 달갑지 않다 어 이거는 부정의 표현이죠 부정 자 거기 소나무 하루가 한 그루가 있었잖아 이거는 사실을 확인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어, 사실 확인 있었지 아 어, 있었 있었지 않잖아 이렇게 안되죠 있었지 않다 이렇게 안되잖아 맞죠 그래서 어, 소나무 한 그룹 있었지 않냐 이런 식으로 사실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 당, 3번 당신을 믿기에 이번 도전도 두렵지 않아요 어, 두렵잖아요 두렵지 않다 라는 거죠 그래서 부정이고 남 부럽지 않다 이것도 부정입니다 그리고 성과가 적지 않다 이것도 부정이 죠 많다 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답은 2번인데 이게 구분이 안 된다면은 빨리 자기 나라로 돌아가든지 빨리 공부를 포기해야 됩니다 이거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 모국어로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의 수준이 아닌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모른다면 빨리 공부를 때려치는 게 오히려 어, 낫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어 13에서 15번 해설 한번 해봤습니다. 자 각도의님들 수고하셨습니다.